일단 재밌는 게 암진단금은 과거에 가입했으면 거의 열혜아홉은 좋은 상품이에요 암진단금은 근데 대신장진단비는 과거에 가입했으면 열혜아홉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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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을 타고 싶다라고 음. 하시면 이제 뇌혈관 질환 위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전반적인 음. 모든 뇌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진단금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뇌혈관 진단금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네, 뇌 쪽은 이거 음. 이상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음. 심장 쪽이 되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있죠. 네. 네, 이 뇌와 관련된 부분들도 과거 데이터에서는 뭐 16% 17%까지도 네, 높았어. 음. 근데 최근에 이제 통계자료들을 보면 점점 점점 점이 뇌출혈에 대한 비중들이 줄어든다. 보통 네. 이제 삼십 대 분들까지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사십 대 분들은 대부분 복층 설계가 조금 유리한 편이고, 오십 음. 대 분들은 이제 뇌졸중 진단비로 합의를 보셔야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음,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 네. 네,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체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십 대 음, 분들은 음, 음, 음. 자. 이, 이대 진단. 이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음, 이대 진단금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비가 암만큼 많이 들어가요 10명이 뇌 관련 질환이 발명했다고 치면 멀쩡한 생존자는 한두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음. 한두 명은 사망을 이루고 나머지 일곱 명 정도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음. 상황이 처해진다고 하고 진단비가 가지는 이 수술비가 가지는 이 중요성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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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복층과 필요에 따라서 고도유장애까지 음.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정말 가성비 있게 음. 생각보다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음. 이 심장 질환은 내가 심장이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바로 가시는 분들이 정말 적어요 맞아.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병원 가시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음. 허혈성 심장 진단비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음. 급성신근계색증도 복층 설계를 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고 아직까지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 내 연령대비 가져가 수 있는 한도 최대로 가져가셔도 부담은 안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도 급성 신경색증의 진단비를 굉장히 안 좋다, 무조건 이거는 없어야 되는 거다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 약간 반대예요. 음. 사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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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럼 이대 진단금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달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회사가 있을까? 음 일단 이대 진단금 같은 경우는 뇌출혈 혹은 뇌졸중 급성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완하는 형태가 많은데 보통 4, 50대 분들이 많거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대 진단금의 보험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도일 거고요 세 번째는 연계조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상해사망 연계가 많으면 보험료가 너무 지출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보통 연계조건이 적은 보험사와 진단금 보험료가 저렴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음. 보통은 KB 쪽으로 이대 진단금을 제가 보완을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k b 에 심장진단비도 있다 보니까 음. 어, 그쪽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 폭이 넓고 한도를 좀 높여서 가져가고 싶다 라고 생각 드시면 통곡화재 정도로 가져가시면 이제 연계가 높진 않아요 5천만원 이기 때문에 해당 연계를 보시고 납득이 되시면 통곡화재로 보완을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DB가 여성분들 음. 비정상적으로 이대진납금이 높았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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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 이제 10%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나는 보험사는 없었습니다 음. 어, 10만원 기준으로 보통 3 0 0 0원에서4 0원 음.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아, 3 0 0 0원씩 계산했을 때 240회를 곱하면 7 0만원이란는 돈인데 음. 문제가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50%도 충분히 좋은 조건임을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